<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네. 네. <웃음> 조, 좋은 일 있어, 비디님? 왜 이렇게 웃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좀 뭔가 기분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아직 <웃음> 그런 사람 없는데요. <웃음> 아니 지금 저기 하는 사람. 아. 음.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음. <웃음> 미소가. <웃음> 오 얼굴에 미소가. <웃음> 네. 네. 네. 음, 요기야. 아, 양, 요기요 네. 음력이요? 아 양력이지? 음력. 음력이에요? 네. 오. 료월료일이치료치료치료치료치료치치료치료치료 1년에 한번 하늘에 문이 열리는 날 음. 응, 그래서 칠석행사 하잖아요 백중행사 하는 것처럼 굉장히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네요 이분은 음. 금전복도 좋고 재능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 뭔가 다 뛰어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딱 점지, 우당이 점지해 놓는 사람처럼 이, 이 사람은 그래 엄청난... 어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뭔가 이제 재능도 많이 물려받았고 끼도 있고 모든 면, 뭐 다방면에서 어 모든 면에서 좀 다방면에서 굉장히 재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이게 원체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물어 뜯고 헐뜯기도 마련이거든. 그죠 <웃음> 그래서 실시때도 약간의 구설. 구설은 많아요. 구설도 있고, 근데 그 구설들이 확 올라왔다가 잠재워졌다가. 확올라왔다 잠재워졌다가 막 그래요. 왜냐면 원체 많은 사람들을 또 거느리고 다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웃음> 다 많아. 다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굉장히 잘, 갖고 있겠지 주변에서 근데 이분은 근데 왜 이렇게 우, 웃어 <웃음> 자꾸 웃어요 자꾸 웃으신다고 하니까 네.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실제 성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탈스럽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네, 뭐라 그래 네, 우리가 특정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취미에 네. 한 가지에 올인하는 사람을 약간뭐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요즘, <웃음> 맞나? 요즘 말로는 장인뭐 뭐 이런. 뭐뭐 <웃음> 음,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한 분야에 굉장히 빠져들면 그거밖에 몰라요. 어,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빠져들게뭐 같아 보이시까 굉장히 다양하죠.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가? 아까 빠져 한 분야에 빠져었다고 음, 음. 하셨죠. 어떤 뭐 자기 일적으로 음. 빠져들면 그거만 본다거나, 안그러면 사람에 빠지면 그것만 본다거나, 음. 뭔가 가리진 않아요. 아. 음 일과 사람 일과 사람 사랑, 사랑 이런 거 보면, 근데 굉장히 이만 했다가 저만 했다가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 사람이 약간 사적인 사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 어... 자꾸 사람이 들어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연 뭐 인연 같은 거 그게 이성이 될수 있는 그렇죠 이성운이 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딱 꽂혀야지만 사람을 만난다 이성을. 흔히 보시니 지금 이성이 있으신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동성도 있는 것 같아. 네? <웃음> 이성이 있죠. 만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음. 음. 음. 그럼 그분과 그럼 잘 되면은 뭐,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요. 음. 얼마 못 가요. 이슈만 될 뿐이야. 감독. 음. 문제. 왜냐면 이 사람은 이성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딱 마음에 들면 그 에이.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딱그 사람이 만나치면 만나. 만나. 어떤 이제 뭔가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좀덜 의식해요. 막 의식해서 막 숨기고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성은 있죠. 근데 지금또 뭔가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서른, 다섯. 어. 음. 이분 그럼 올해는 어떠신가요? 올해요? 네. 올해는 뭔가 이제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오. 이름 걸고 하는 것도 좀 보여지고 이게 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 해마다. 어, 해마다 이게 약간의 콜라보식으로 어. 자기가 단독이 아니고 뭔 약간의 뭔가 이제 콜라보식으로 어떤 이제 사업 파트너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자기 뭐 이름을 이름을 뭐 내준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음. 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올해 행보를 보면 삼대가 들어오긴 했어도 뭔가 계속 시작. 이 사람한테는. 약간의 끝이 없어 계속 시작 여지껏 살아오면서 35년 살아오면서 계속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네 이분이 누구나는 그이뱅의 GD 아 g d 레니야 7월 7성날이야? 생일이? 대박이다 좋겠다 델델이라니까 그, 진짜 그래서 모든 걸다외모서부터 능력서부터 그치. 한 하나 있어 어느 키 작은 거 이게 <웃음> <왜> 그렇게 돼다 <웃음> 공평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키, 키까지 컸어봐 너무 억울하지 돈도 많지 재능도 있죠 어렸을 저, 때부터도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 음. 인터넷 기사에 약간 열애설 비슷한 분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아, 혹시 가져와봤어요. 아 열애설? 네. 음. 그래서 혹시 진짜 사귀고 있나? 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항상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 이제 사귀든 만나는 사람이든 뭐든 원투 쓰리 있는 것처럼 음. <웃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요 자기가 꽂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봤을 때딱 마음에 들면 그걸로 인해서 좀 오픈 분하는. 음. 근데 이성훈도 좋아요. 올해. 근데 지금 만나시는 아까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죠? 응응응 음, 음, 음. 있어요. 그 응. 말고도 또더 있다면? 난더 있는 걸로 좀보여져 응. 그 이분이 결혼은 좀 언제쯤 할? 결혼이요? 결혼 나는 안 한다. 네. 결혼 안 해요? 아. 왜요? 결혼 안 한다. 난 결혼 안할 거라고요. 그래 하나요? 음.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어떤 한 여자를 품기에는 너무 크죠. 크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결혼 한다 그래도 어 계속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해야 되고 재혼도 해야 되고 그럴 바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이름 날리고 사는 게 낫지. 정말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졌잖아. 이, 이, 다 응. 가졌는데 아무튼 그 이성도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성운이 보면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디를 좋아해서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야 돼. 지금 그 면에서 어. 만약에 그 인터넷에 터진 것도 뭔가 지디 이 GD 분이 좀더 좋아해서. 어어 어. 어, 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그 상대방의 매력이 또 떨어진다거나 뭔가 멀어진다 그러면 끝내고. 음.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아니, 이성 다 가졌으면 자기가 <웃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응, 응. 그리고 이성 이런 이제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 뭔가 이제 내가 자기가 다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근데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 어 일적으로도 있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럼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거는 약간 이제 사업도 하잖아요, 이분. 그렇죠. 사업적으로는 이제 뭔가 계속 계속 막 이렇게 흥할 일만 남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좀덜 욕심냈으면 좋겠지. 음. 아, 욕심내서 한뭐 돈을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닌 아닌데 자기의 어떤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름. 어떤, 이제, 계속 이제 자취를 남기고 싶은 거야. 아, 음. 응. 발자국 남기듯이.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한테포 쉬어가든지, 음.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30대 중반 정도 음. 됐는데, 이후 음. 뭐, 가수로든 무슨, 뭐,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언제까지 좀할것같으세요 가수, 연예 활동? 음. 나는, 그니까 3 지금 30 중반이잖아요. 근데 간혹 앨범 내기도 하지 않아요, 지금? 그쵸. 짧 아, 음, 간혹. 근데 난한 40, 40 중반쯤이면 이런 이제 연예계나 이런 것들도, 근데, 안 나오진 않겠지만, 왜한 번씩 나오는 이런 그 데스타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이영애 같은 경우도 잘 TV 안 비춰도 한 번씩 나오면 굉장히 이슈되는. 그런 케이스처럼 될것 같아. 이제 본인이 다 잃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나요? 어, 아니요. 쉬어 가진 않아 이 사람이. 쉬어 가진 않는데 이제 할게 없는 거지. 음. 다 해봐서. 음. 진짜 좋겠네. 그래, 그래. 좋겠네요 진짜. 뭐 좋아서부터 물어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사실. 그치. 아니 나는 생일 도고짬짬 그 놀랐어. 그... 그런 무섭적으로 제 모르니까 그걸 몰랐는데 그 생일이 약간 그런.. 어 그럼요. 어. 하늘에서 정해준 사람이야. 어, 어, 어떻게 그, 점지시... 그, 그 정해준 그때 태어난 사람들 운이 조금 더 좋은 건가 했거든요. 어 이게 다 라고 말씀은 좀못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무당도 많아. 어 그래요? 음. 어. 음. 초하루생, 보름생 그러니까 초하루 날 태어나신 분, 보름, 생일이 보름인 사람, 나는 안타깝게 6일이에요. 7월 6일. <웃음> 하루만 더. 그래서 내가 출석 준비는내 생일을 못 챙겨 먹어. 그런도좀 길어. 그래도 잘 기면 좀 나아. 어, 그렇지. <웃음> 전혀 가지. 전혀. 전이어가지고. 근데, 네. 어.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팔자가 좀싸나우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이런 이제 예술로 풀어서 잘 자기가 찾아먹은 거고, 다 이렇게 이런 특별한 날, 특정적인 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굉장히 또 힘들게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발자 응. 사납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